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요 네일 콘텐츠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이젤 네일 하는 영상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댓글을 보면 은젤 램프가 없거나 좀 따라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소에 그냥 일반 네일 폴리시도 엄청 잘 바르거든요. 일반 네일도 진짜 색깔 예쁘고 지속력도 좋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로맨 네일 8가지 색상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요 로맨 네일이 뭐가 좋냐면은 일단 약 수채화처럼 반투명하게 발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콧 발랐을 때, 두 콧, 세콧 발랐을 때 컬러가 다 달라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게 다양하게 연출하기가 좋고 굉장히 빨리 발라요. 그리고 광택 지속력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편이어가지고 어, 다른 브랜드도 많이 써봤는데 잘 손이 안 가고 너무 잘 벗겨지고 또 손이 제가 되게 까만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까만 손에는 어울리는 컬러들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되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흑손에도 잘 어울리는 는 그런 색깔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컬러는 요 누페블이라는 컬러예요. 이게 피부 색깔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톤온톤 누디한 컬러인데 보통 이런 누디한 컬러들 보시면 은좀 색감이 너무 밝다고 해야 되나? 저처럼 흑손이 바르면 손만 둥둥 뜨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약간 채도가 좀 이렇게 살짝 내려간 그런 눌러주는 느낌이라서 저 같은 흑손에 발라도 되게 되게 잘 어울리고 손이 좀 밝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가을 겨울에 쓰기 진짜 좋고 좀 여성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으면 손톱 이렇게 기르시는 다음에 한두콧 정도 바르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로 바르기도 좋고 색깔이 이렇게 누디하다 보니까 좀 삐져나오거나 좀못 칠해도 티가 하나도 안 나가지고 완전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두 번째는 몽돌이라는 컬러인데 이런 까만 블랙 컬러예요. 이런 컬러도 하나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무난 무난하게 여기저기 쓰기 좋은데 이게 그냥 시커먼 블랙이 아니라 블랙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콧 바르면 되게 연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반투명? 시스 스러한 느낌을 연출하기에도 좋고 이걸 두세 번 바르면 되게 진해지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새카맣게 바둑알처럼 까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묘하게 깊이 있게 어두운 그런 블랙 브라운이라서 좀 힙하게 연출하기에도 좋고 손도 되게 예쁘고 손이 되게 가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도 정말 자주 쓰고 좋아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또 비슷한 컬러 중에 이 크런키 블랙이라는 글리터 컬러가 있어요. 이게 되게 어떤 원석을 막쪼사낸 듯한 그런 글리터 컬러인데 반짝거리진 않고 이젤레일 하시면은 잉크 네일 같은 거 하는 거 아시죠? 그거를 일반 네일로도 쉽게 바를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거라서 그냥 한두 번 발라주면은 진짜 일반 네일인데 젤레일한거 네일 같은 그런 느낌? 좀 불규칙하게 랜덤으로 이렇게 입자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더 내추럴하게 연출하기에도 좋고 그냥 한두 번 쓱쓱 바르면 예쁜 쿠잉크 데이를 할수 있어가지고 얘도 완전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다음은 이 옥이라는 컬러인데 되게 묘한 레트로한 푸른 옥빛? 그 할머니들이 쓰시는 그런 옥? 느낌의 컬러인데 얘도 막 밝다기보다는 좀 채도가 이렇게 내려간 저같은 흑손이 발랐을 때도 되게 확 튀지 않고 좀 손이 하얘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컬러라서 얘도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컬러예요 보통 저처럼 손이 까맣신 분들은 좀 쨍하거나 특이한 컬러를 잘못 바르거든요 손이 너무 까매 보여가지고 근데 얘는 좀 유니크한 컬러인데 손 색깔도 조금 더 뽀얗고 하얗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비슷한 계열로는 이 블루벨 컬러가 있는데 얘가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정말 흰 손에 바르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화사한 하늘색인데 어, 아쉽게도 제 손에 바르면 좀 튀는 그런 감이 있긴 해요. 근데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전보다 조금 더 하얀 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써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살포시 껴봅니다. 겨울에 쓰기 진짜 너무너무 예쁜 그런 컬러거든요. 그다음은 최근에 산 건데 요 베어 피치라는 컬러인데 이게 진짜 예뻐요. 약간 복숭아빛 브라운 그런 누디한 컬러인데 살짝 붉은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완전 누디한데 조금 더 여성스러운 그런 네일을 하고 싶을 때 바르면 진짜 진짜 좋은 컬러예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진하고 좀 어두워요. 그래갖고 저처럼 좀 까만 손에 발랐을 때 손이 확 밝아보이는 그런 효과? 얘도 완전 예뻐요. 여기에서 조금 더 핑크기가 많이 들어간다. 한개 바로 이 누가 로즈 컬러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바르면 은 이게 조금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베이지한 로즈 느낌? 저는 쿨톤이다 보니까 이 로즈가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은 이거, 쿨톤이신 분들은 이 누가 로즈 이렇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구입한 이 글리터 컬러인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안쓸 수가 없는 이 보라 핑크 오로라 이게 그냥 손톱에 바르면 약간 이너 꼬리 비늘? 그런 느낌으로 되게 되게 영롱하더라고요. 저는 딱한 콧만 발라가지고 되게 시스루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두 콧, 세콧 이렇게 발라고 발라가지고 조금 쨍하게 하셔도 또 그거대로 되게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다섯 손가락 다 발라도 예쁜데 한두 콧원 컬러 해주시고 이렇게 포인트 글리터로 하나 두개 써주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컬러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리터가 은근 지속력이 오래가고 까져도 잘 티가 안 나가지고 어난좀 내일 자주 수정해주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리터로 그냥 다 발라보세요. 특히 패디 이런 거는 진짜 오래가고 예쁘거든요. 암튼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는 되게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반 네일 하시면 유지력 벗겨짐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 가지 탑코트를 써봤지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국시용 탑코트라서 학원에서 쓰고 있는 건데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다른 탑코트 쓰는 것보다 저는 이거 썼을 때 정말 한 1, 2주는 거뜬히 갈 정도로 이 유지력이 진짜 길어지는 거예요. 광택감도 좋고 좀 도톰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탑코트 찾으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완전 드립니다. 되게 이렇게 찰랑찰랑 묽어가지고 바르기도 굉장히 쉬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슬레이이 아닌 일반 폴리시 중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들 8가지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어, 굳이 슬레이일 안에도 일반 네일 폴리시로도 얼마든지 힙하고 예쁘게 셀프네일을할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